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주식 사기 의혹을 받아 현재 퍼모렌스 l l p 라는 로펌이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최근 1월 10일 액티비전과 파트너십 을 맺고 있던 번지가 서로 갈 길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주식이 떨어지는 걸 방지 하고 투자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는 소식이 제보가 되어 이것이 정말 고의로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투자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현재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유와 어쨌건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번지가 결별을 한 당일 안그래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던 주식은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블리자드에게 최악의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히오스라든지디아블로라든지 여러가지 병크들이 터지고 회사에 있던 중요한 원년 멤버들이 떠나고 2019년에는 이거저거 희생하고 만든 이모탈이 자꾸 판후발급 허가 소식이 안 들려오고 있는 등 사실상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의 이름은 액티비전이라는 기업가들로 대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블리자드는 이제 사라졌고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새롭게 교체되고 있는 블리자드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블리자드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게이머들에게 친화적인 게임에서 아무리 오래 개발했어도 게임이 재미가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버리는 장인정신 출시한지 몇십 년이 지난 게임도 유지보수와 패치를 해주는 혜자스러움 항상 유저들이 빠져들 수 있게 창작하는 매력적인 세계관 등등 블리자드는 항상 게이머에게 친화적인 장인정신을 지닌 회사라는 인식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인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블리자드를 떠올리면 사실상 디아블로 이모탈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25년 넘게 쌓아온 이미지들이 무색해질 만큼 불과 1년 채 되지도 않아 블리자드라는 프랜차이즈의 인식은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좋지 못하게 박혀버렸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말이죠. 자 이렇게 블리자드가 순식간에 주식도 이미지도 씹떡락한 이유는 사실상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EA와 투톱을 달리는 게임 시장의 최고의 빌런 중 하나 액티비전 덕분이죠. 일본에 소니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비벤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알만한 유니버셜 뮤직을 소유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엔터테이너 기업이죠 돈이 존나게 많아요 그래서 1994년 돈이 별로 없고 히트작도 별로 없었던 블리자드는 비벤디의 산하 조직인 비벤디 게임즈에 인수합병되게 됩니다 이 비벤디 게임즈는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어느 회사의 모습과는 다르게 블리자드에 많은 터치를 하지도 않았으며 사실상 현재 블리자드가 있을 수 있게 많은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좋은 서팅을 보여주었죠 그러던 2008년 비밴드게임즈와 액티비전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비밴드게임즈 산하에 있던 많은 개발사들은 블리자드를 포함해서 액티비전과 비밴드게임즈의 산하조직이 되었죠 여기서 음 뭔가 블리자드라는 이름이 아무래도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름 이다보니 간판 이름을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게 되었죠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새로운 회사의 사장은 액티비전의 사장이었던 바비 코틱이 최고 운영자 CEO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블리자드라는 회사의 회장님이 비벤디에서 액티비전으로 교체되는 시기였죠 자 여기서 액티비전이 어떤 회사냐 옛날에 게임을 만들긴 했었 던 게임 회사지만 얘네가 지들 손으로 만든 게임을 끼켜봐야 저기 게임보이 시절에 그러니까 20세기에나 게임을 만들고 있었지 21세기 이후론 지네 손으로 만든 게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얘네가 뭘로 돈을 벌었냐 코르브드티 시리즈 하나 잘불어서 퍼블리싱하니까 그냥 막떼 돈을 벌었어요 그냥 막 친듯이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얘네는 지네가 게임은 안 만들고 게임 하나 잘불어서 돈을 벌어왔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뼛속까지 장사꾼 기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에 2013년 비밴디게임즈가 힘들어 지자 회사 지분을 내놨는데 이걸 액티비전이 사가면서 최고 경영자인 바비코틱은 ceo가 되었고 cfo도 액티비전의 직원인 코디존슨으로 대체되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완전히 액티비전의 것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장사꾼들이 회사를 꿀꺽하자마자 한게 무엇이냐 바로 미국의 애니팡 캔디크러쉬 사가를 제작한 회사인 킹을 인수 합니다 모바일이 얼마나 돈이 잘되는지 장사꾼들 눈에는 이미 그게 보였 기 때문이죠 실제로 킹은 블리자드 꿀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수익을 땡겨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장사꾼 기질이 투철한 액티비전은 블리자드의 방식에 많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수많은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뜯어 고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블리자드 내부에서는 액티비전에서 올려놓은 재무담당팀과 블리자드의 개발팀 끼리 산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한해 동안 블리자드는 언론의 부정적인 반응을 최대한 피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월 단위로는 비용을 절감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죠 그렇게 뭐 우리 눈엔 보이지 않겠지만 많은 프로젝트들이 축소되고 사라지며 구조조정 또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액티비전에서는 시덥지 않았는지 블리자드 창설 이후 아예 따로 분리되어 회의에서는 한번도 보지 못했던 재무팀들이 게임 개발 회의에 갑자기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개발 방향에 있어 많은 의사결정이 비즈니스맨 마케팅 및 재무 담당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꾼 입장에서는 돈도 안되는 프로젝트나 돈 얼마 벌어지지도 않는 사후지원이나 이런 뻘짓을 왜하냐 당장 접자 이러고 있고 개발팀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린 이거 죽어도 개발하겠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다 이겁니다. 카더라로 들리던 액티비전과 블리자드의 사내 정치질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아주 개판이에요. 이번 번지와의 결별도 원래 2020년까지 데스티니 게임 4개와 확장팩 4개를 출시하는 걸로 계약에 잡혀있었는데 19년도까지 데스티니는 2개밖에 나오지 않고 데스티니2의 포세이큰의 실적도 예상보다 낮자 실망감을 여과없이 표현하였고 결국 앞으로 이놈들은 큰 돈이 안될 것 같으니까 원래 계약인 2020년보다 1년 빠른 2019년도에 손절을 칠 정도로 철저하게 수익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아무튼 블리자드가 2013년부터 스멀스멀 장사꾼의 손에 들어가는 동안 게임업계 정세 또한 바뀌게 됩니다. 자 2018년 게임업계 최고의 핫키워드는 뭐니뭐니 해도 중국이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부상한 중국 게임 산업은 전세계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자본이 몰리기 시작하였죠.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전세계 게임 시장의 매출 중 52%는 아시아에서 나오고 있으며 그 중에서 반절 이상인 28%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죠 덕분에 많은 게임 회사들이 중국으로 눈을 돌렸으며 중국에 상당수 의존하는 게임사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중국의 게임 규제 하나하나에 회사들의 주식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변화로는 엄청난 모바일 시장의 부상이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게임 시장의 매출의 반절은 이제 PC도 콘솔도 아닌 모바일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일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PC나 콘솔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모바일에서 성공하게 되면 두배 이상의 수익을 거머쥘 수 있다는 거죠 약간 기적의 수학 같지만 그리고 뉴즈에서 발표한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시장은 연도를 거듭 할수록 성장세를 보이지만 pc 시장과 콘솔 시장은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액티비전이 블리자드를 먹은 2013년엔 불과 전체 시장의 23%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모바일 시장은 2019년 예상치를 기준으로 54%에 육박하고 있으며 38%를 차지하고 있던 pc 시장은 어느새 줄고 줄어 22%의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들의 장사꾼인 액티비전의 눈에는 아무리 날고 기는 잘나가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pc시장보단 적당히 잘나가고 네임드도 있는 모바일게임이 자사에 더 많은 수직을 안겨다 주는 좋은 상품이 되겠죠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디아블로 이모탈이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 블리즈컨이 열리기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디아블로 모바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다른 블리자드 게임들 로고도 모바일로 합성하면서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라며 깔깔깔 웃으면서 블리즈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아블로 이모탈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의 농담은 진담이 되어버렸죠 진짜 말 그대로 갑분싸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희생해서 제작중인 디아블로 이모탈도 최근 중국에서 발표한 파노통과 게임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아 난항을 겪을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블리자드의 3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는 전 액티비전 사장이자 현 액불 최고 운영 책임자 CEO인 코디 존스는자사의 게임 중에서 탄탄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들을 모바일로 출시하면 상당한 수익을 땡길 수 있다는 걸 하스스톤을 통해 이미 검증하였고 때문에 앞으로의 많은 프랜차이즈를 모바일로 확대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게 사장의 입에서 나온 100% 오피셜 입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스타크래프트 M 오버워치 M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M 히오스 M 이게 지금 블리자드 내부에서 실제로 제작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꼬우면 아시죠 나름 블리자드는 정통을 함께해온 직원들이며 개발자이자 게이머의 정신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웬 액티비전이라는 악마들한테 먹히더니 돈만 따라가는 기업이 돼가고 있어요 원하는 게임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게임을 찍어내라고 위에서 자꾸 재무팀에서 압박줘 돈 안되는 프로젝트는 이거저거 접고 축소해 그것마저 모자라 회의에 참석해서 게임 개발 방향을 재무팀 놈들이 이래라 저래라 주도해 그러니까 하나둘씩 자꾸 회사가 이상한 놈들 때문에 휘둘리니까 야, 그래 야, 꼬아서 나간다 생각이 들 정도죠 사실 설립자인 마이크 모하임이 4월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블리자드를 떠나는 지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블리자드는 그 정통성을 잃어버린지 오래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의 손에 휘둘리며 하나의 게임회사가 아닌 이익을 우선순위로 두는 기업으로 말이죠 액티비전의 입김이 많이 부럽긴 했지만 결국 회사는 자본 앞에 시대 흐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예견되어 있는 수많은 프랜차이즈들의 모바일화 하나둘씩 떠나고 있는 오리지널 블리자드의 기둥들 서서히 야금야금 액티비전에게 먹히고 있는 블리자드 이젠 더이상 디아블로3처럼 열광적이고 환호성이 가득한 발표현장을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